네 안녕하세요 아이엠툴 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지난번에 언급한 것처럼 어, 보쉬 제품 코드 읽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이표늘 <웃음> 기억해 두세요 드릴 드라이버 gsr 그 다음에 햄머 드릴 드라이버 보쉬는 햄머 드릴 드라이버 라는 명칭이 없다고 했죠 임팩트 드릴 드라이버 라고 표기 하고요 요건 gsb 그 다음에 임팩트 드라이버 요거는 GDR 그 다음에 임팩 렌치는 GDS 그 다음에 임팩 드라이버 렌치 겸용은 GDX 요렇게 됩니다. 어, 더 다른 품목도 이야기를 하자면 그라인더는 GWS 그 다음에 X락 그라인더는 GWX 보쉬는 제가 언급한 것처럼 디볼트보다는 더 디테일합니다. 직소는 GST 컷쏘는 gsa 그 다음에 원형톱은 gks 이렇게 표기합니다 디올트 직소 컷소 원형톱 다 dcs 입니다 그러니 디올트는 앞에 모델명 세 글자만 봐서는 이게 직소인지 컷소인지 원형톱인지 모릅니다 참고로 디올트 멀티같다 그 다음에 테이블소도 dcs 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디올트 앞에 코드는 언급 잘 안합니다. 뭐 887, 405, 369 이런 식으로 번호를 언급 많이 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앞에 코드 보고 바로 이해하는 편이죠. 바로 앞에 gdr 보고 아 이거는 임팩트 드라이버라고 유추하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숫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드라이버류 뒤에 붙은 18V는 말 그대로 18V를 의미하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틀 있죠? 이틀 안에 있는 충전 제품 군은 거의 볼트, 토크, 이렇게 표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DR 8V160은 18V 임팩트 드라이버에 최대 토크는 160Nm이다. 그리고 GSR 18V-55는 8V 드릴 드라이버에 최대 토크는 55Nm이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보시 카달로그에 나온 표를 제가 스캔한 겁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못 찾아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카달로그에서 스캔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건 임팩트 드릴 드라이버, 임팩트 렌치입니다. 18V 뒤에 토크를 잘 보세요. 그리고 이건 드릴드라이버 어, 임팩트 드릴드라이버 즉 햄머 드릴드라이버 입니다 이것도 18v 뒤에 토크를 잘 보세요 그러면 눈치로 무엇을 알수 있냐 아 임팩트 라인이 드릴라인 보다 평균적으로 토크가 더 높구나 라고 알수 있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예전에 제가 저희 가게가 gsr 10.8v-35hx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한분이 의견을 게시해 주셨는데요 그분 논리를 보니 단순히 육각척이니까 임팩트 라이버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같더라고요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무슨 그분이나 저나 어, 신도 아니고 어, 단순히 모양만 보고 실수할 수 있는데요 gsr의 코드명을 모르더라도 뒤에 토크가 35라는 걸 봤다 그러면 아무리 10.8v 라고 해도 임팩트 드라이버 토크가 35면 너무 낮은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요 참고로 10.8v 임팩트 드라이버 최대 토크도 세자릿수 나옵니다 그리고 어, 실수인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세요 첫번째 사진은 임팩트 드라이버 드릴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육각척을 보고 임팩트 드라이버 라고 표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보시는 햄머 드릴 드라이버 대신 임팩트 드릴 드라이버 라고 표기 하니까 그걸 생각하고 적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들렸다는거 요런 비슷한 일이 보시 본사에서도 발생했는데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